정호영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조국으로 대표되는 내로남불의 화살은 되돌아 국민의힘당과 윤석열 정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명 반드시 도려내야 할 사람으로는 이준석 국민의힘당 대표가 꼽히고 있다는 여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지금 이 정부가 마주한 도전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거대 야당의 민주당은 170여석의 의석으로 윤정부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검수안박법을 밀어붙임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반에 정부 여당의 길을 꺾어놓았나 라고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두번째 양산으로 내려간 문재인도 자신의 콘크리트 대개명 지지층을 활용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는 속내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정동 개발비리의 몸통으로 추정되는 이재명은 검수완박 방탄복도 모자라서 이제는 불체포 특권까지 갖겠다고 송영길에게 빼앗은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직에 출마했습니다. 적반하장이 특인 이재명은 지금도 자신의 혐의를 국민의힘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말을 날이면 날마다 쏟아놓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번째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소상공인 350만 명에게 각각 600만 원씩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그 약속도 선거에 지자마자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국회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5년간 민주화운동권 세력들의 제식구 심기가 맹렬하게 진행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노동계, 학계, 종교계, 예술계, 언론계 할것 없이 운동권 중복 인사들이 속속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들이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어떤 계기가 있고 사건이 촉발되면 지난 촛불전국에서처럼 그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국민 선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2의 촛불전국 같은 변고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오싹한 상황은 윤석열 정부 구성원들이 날이 면 날마다 되새기면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앞에 꽃길이 펼쳐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 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미 싹수가 노랗기 때문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검수암박 법안도 밀어붙인 당 아닙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덩이가 부을대로 부은 당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라의 근본인 국민들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야말로 미쳐들어가는 당이 아니겠냐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윤석열 정부를 배려한다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민주당을 다루기 위해서는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인간을 대하는 방법과 사악한 인간을 대하는 방법이 같을 수는 없다는 이치를 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정치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운동권 좌파교육에 물든 자들의 속성은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목표를 위해서라면 양심도 도덕도 체면도 그 무엇도 안면물수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들을 다루되 법치의 잣대를 가혹하게 들이대야만 그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아나모인격으로 돌진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뚫고 국정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을까요 검찰총장이던 그를 국민이 부르게 된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계기를 살펴본다면 어쩌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실정이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운 좋게도 코로나에 가려져서 퇴색된 부분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변방의 경제정책으로 일자리는 급격히 사라지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당시 매주 일요일마다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렸던 바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제일가는 원자력 초격차 기술을 문재인이 일방적으로 폐기시킨 것, 그것이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안전한 원전 기술 확보가 주요 화두가 된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원전의 경쟁력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린 데 대해서 대깨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정권이 계속되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빨리 망가졌을까를 생각한다면 지금도 아찔한 마음에 가슴을 쓸어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번째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의 일탈의 수준은 말 그대로 범죄 수준이었습니다 도장을 위조해서 가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본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딸을 의학전문대학원에 특히 입학시키기 위해서 온갖 조작에 조작을 한것 이거 결코 아무나 하는 간단한 범죄가 아니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입니다. 순수함과 깨끗함의 화신처럼 행동했던 조국이었기에 국민들이 느낀 배신감은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 침묵하고 반성하고 조용히 있을 법도 한데 조국은 손이나 혀가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인지 날이면 날마다 sns상에 댓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후안무치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는 운동권 자파들의 전형이 바로 조국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때마침 성남시 시장 이재명이 주도한 대장동 아파트 개발 비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1심 2심에서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혀 무죄가 나오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권순일 대법원 판사와 재판거래를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내용들이 보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성남 fc 후원금 비리에서도 의혹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는 것그 역시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언급한 다섯가지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겠다는 국민의 의식을 일깨웠고 국민들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러한 비리를 바로잡을 적임자로 점찍 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범죄의 뿌리까지를 샅샅이 파헤쳐서 그들을 단죄하고 나라의 법치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 이것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고 염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망가뜨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선범죄에 대한 단죄 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바로 세우기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원전기술 입국의 재출발 초격차 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은 범죄자들의 선단죄라는 바탕 위에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만 그 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첫째 17일 취임식을 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같은 국민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최전선에 나설이라고 믿습니다. 법무장관이 할수 있는 상설특검 을 활용해서라도 범죄자 단죄에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 다수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서 국민의 기대수준 에못 미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신망도 잃게 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윤석열 정부를 갖고 놀려고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은 곧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그들 스스로 스무 명쯤은 잡혀간다고 자백했던 도둑이 제발 저려하던 것 같은 바로 그 범죄자들을 밝혀내서 그들을 단주하는 것일 것입니다. 둘째 민주당보다 명분에서 대의 에서 도덕성에서 우위에 서야 그래야 민주당을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부의 썩은 부분을 그대로 둔채 전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전선을 확대하기 전에 우선 윤석열 정부 내부의 결속을 위해서 읍참마속의 심경으로 적어도 두 사람만은 늦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중한 사람은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일 것입니다. 조국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의 핵심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조국 일가에게 한 만큼 정밀하고 압박적인 수사를 한다면 무사히 살아남을 사회 지도층 인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의해서 희생당했다면서 수사나 재판에 승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여론이 확실히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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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은 정권을 되찾아오는 데 기여한 점도 없지 않지만 또 그동안 선거를 망칠 뻔한 분탕질도 여러 번 했다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무를 거부하고 잠적한 것만 두 차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방해하는 등 그의 주둥이에서 시작된 망발이 선거를 망칠 뻔한 것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최근에 그는 성상납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상납이란 개념 속에는 뇌물의 의미가 담겨있어서 특히나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돈으로 증언자를 매수하려고 시도 했다는 증언까지 있어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봐주려고 해도 봐줄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 윤리위에 해부되어 있는 상태지만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수많은 의원들 시장들 도지사들이 줄줄이 성폭행 성추행으로 사라진 지금 그들에게 너네당이나 우리당 이나 다를 게 뭐냐 너네당은 당대표라는 사람이 성상납이라는 대가성 범죄를 저질렀는데 라고 말할 빌미를 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그대로 둔다는 것에 대한 여론이 아주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다른 부분까지도 썩어 들어가게 되고 결국 몸통에 죽음이 닥칠이라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이것을 거스르시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쩌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강자도 엄정히 수사를 할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뜨악하게 할만한 말을 던진 것입니다. 이어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할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민주당 운동권 자파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의 미친 수준의 짓을 벌였지만 다행히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들의 범죄를 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열 손가락으로 다셀수 없을 만큼이나 많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검수한 박이 되더라도 경찰은 정부의 말을 더잘 듣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민주당과 그 운동권 패거리들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그수하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들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그래서 전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내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는 바로 이것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계속 얻어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어 나갈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범죄에 대한 공격이 거대 운동권 좌파 민주당으로부터 최선의 방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이 원하는 바라는 생각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